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4.0 컨설턴트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제목을 잡을 때센 키워드와 세지 않는 키워드 이런 키워드를 조합을 해서 제목을 만드는데요 아주 센 키워드가 아니고서는 어지간한 지역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위 노출이 가능합니다 진짜로 유튜브 상위 노출 비법을 가지고 내 영상이 상위에 노출이 되는지 지금부터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걸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는 것을 하나씩 해볼 건데요 아 떨리네요 <웃음>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위 노출 비법을 적용한 실 사례를 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시고요 만들어 놓은 썸네일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죠 자 보시면 음, 이썸네일이고요 이게, 이게 영상이에요. 제가 이 썸네일과 영상에 어떤 제목과 키워드를 붙였냐면, 대한출산들라 옆에 자연분만시 적용할 3원칙. 이렇게 어, 파일명, 동영상명에 어, 같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때 제 유튜브에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 어, 이, 저는 이제 로그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 업로드 여기를 클릭하시고 파일 선택을 클릭해서 바탕화면에 아까 꺼내둔 음자 여기 동영상 있죠? 동영상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제목을 붙이라고 나와요. 대한 출산 빌라 옆에 자연부만시 적용할 3원칙 자, 저는 여기에다가 어, 물음표를 하나 더 붙일 거고요. 저는 설명문에 이렇게 미리 주소랑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 이거는 지난번에 올린 주제고 오늘은 어, 오늘 정한 이 제목을 이 설명문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복사해서 컨트롤 C 에서 컨트롤 V 붙이고 자 마지막에 한번더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위에 한번 아래 한번 똑같이 된 제목으로 어, 설명문에다가 붙여놓고요 자 이제 이 미리보기 이미지 아까 만들어놓은 썸네일 있잖아요 제가 바탕화면에서 자이 썸네일 이거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요. 이거는 제가 지정한 이미지고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 자동 생성, 이미지 세개를 해주는데요. 우리는 내가 직접 만든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습니다. 자, 재생 목록은 저는 둘라 우리 교육생들에게 할 거니까 둘라 교육생 아카데미 클릭하고요. 완료, 그리고 음, 아동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태그. 옵션 도보기를 클릭하셔가지고요. 태그도 원래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태그 옆에다가 저는 대한출산 둘라협회 이걸 하나 더놓고 자연분만 3원아또 하나 대한출산 둘라협회 자연분만 자연 이렇게 세 개를 추가해볼 거고 다음 자, 전체 공개를 하고 음, 지금 이 영상, 동영상이 자 이렇게 처리 완료됨을 보고 게시 눌러봅니다. 이렇게 게시가 되면 자, 닫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게시됐잖아요. 여기에서 그리고 세부 정보 여기를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서 여기 세부 정보 분석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막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자막에서 자막 추가. 여기 추가 버튼 있죠. 자막 추가를 누르고 자막 추가를 누르면 어, 제가 어느 부분에 아까 제목 있잖아요. 이렇게 자막을 넣는 창이 뜨면 제가 어떤 일정 부분에 제목을 한번더써 넣어줍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아까 대한질산돌라협회 자연분만시 적용할 3원치 이렇게 한번 적고요. 한 중간이나 끝쯤에 한번더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표시를 하면 어느 지점에 한번더 넣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선을 쭉 가고 갔다가 어느 시점에서한번더 넣어볼까요? 쭉 가서 본인이 원하는 어느 적절한 시점에 한번더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한번더 넣으시고요. 1분 56초 이 즈음에 자막을 한번더 넣고 자, 게시하면 됩니다. 게시 자, 이제 어, 자막도 자막 안 유튜브 자체에서 만드는 자막 안에 제목을 두번 정도 더 넣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이 영상을 직접 클릭하셔가지고 음, 댓글, 댓글 관리를 또 해야 되겠죠. 자기 거라고 할지라도 그냥 두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한번더 제목을 넣어주고 댓글을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서 좋아요, 하트 누르고 저는 제 댓글을 상단 고정시켜놔요. 이렇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밑에 댓글을 쭉 달아도 제가 고정시킨 댓글이 가장 위에 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 제가 좋아요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 다른 곳으로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유도 한번 하고 제 카카오 페이스북으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게시 그러면 공유가 일차적으로한번된 거겠죠. 다시 유튜브를 열었다가 이 영상이 노출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자 이제 1면으로 떴네요. 그쵸? 음, 1등. 자, 1등입니다. 자, 연주의 출산 분만 이렇게 쭉 영상이 뜨는데 제가 1등 1페이지에 떴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원 제목을 전체를 다 붙였기 때문에 1등으로 떴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제안 출산 둘라 협회 자, 짰더니 제가 지난번에 올려 2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 그 밑에 뜹니다. 이 영상은 6분 전에 올린 영상으로 어, 유튜브에 뜨고요.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제안 출산 둘라 협회 자연 분란 이렇게 롱테이 키워드를 쓴 거잖아요. 대한출산둘라협회 하나, 자연분만 두개 조합해서 쓴 키워드를 봤더니 이전에 올렸던 영상보다 제일 앞면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럼 자연분만 만 한번 해볼까요? 자연분만은 워낙 센 키워드라서 안뜰 수도 있어요. 오, 떴네요. 오, 세 번째. 자연분만이 엄청 센 키워드거든요. 사실 저도 놀랬습니다. <웃음> 자연분만. 어 대박이죠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유튜브 어, 힘이 약하신 분 우리가 영상을 결국 만들어서 상위에 노출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대, 자신의 영상을 빨리 찾는 걸 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튜브 상위 노출을 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할 것은 센 키워드는 잠깐 노출이 됐다가 하이로 밀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을 때 롱테일 키워드, 센 키워드, 약한 키워드를 조합해서 제목을 잡는 테크닉을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상위노출 비법들을 잘 활용해서 업로드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떡상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튜브 상위노출 9가지 비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클릭해 주세요.